자 <목소리도> e 이번 역은 솔샘, 솔샘 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This d o g is Solsem. Solsem. The doors are on your right.